안녕하세요 진아 노라요의 진아입니다 이번엔 로블록스의 보물섬 만들기에서 제가 만든 미니게임인 그린타... 어... 이건 좀 그렇네요 그럼 이건 말고 의문의 탈출맵이라는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문의 탈출맵부터 출발... 어? 전 분명 자고 있었는데 여긴 어딜까요? 일단 이셋 중에 한 개의 문을 골라서 탈출해야겠어요. 그리고 여기 a b b u U 라는 문구도 있네요. 한번 챙겨볼게요. 이 중에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? 한번 저는 여기를 선택해볼게요. 오! 다행히 맞아서 밖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밖에도 무슨... 나무판자들이 띄엄띄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돌 주위? 이건 또 뭘까요? 돌을 밟지 말라는 걸까요? 아무튼 목숨을 걸고 여기를 점프해볼게요 이쪽으로 점? 아 맞다 아까 돌 주위가 있었는데 아마 아마 그게 이 돌을 밟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나무판자만 밟아서 통과할게요 이렇게 나무판자만 밟아서 통과 넘으니까 이번엔 미로가 있네요 이번엔 한번 오른손의 법칙을 믿고 오른쪽을 짚고 가서 탈출해봅시다 휴 이번에도 통과를 했어요 이번엔 바다가 있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한번 뛰어 들어가 봅시다 어? 이번엔 바닷속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음 이번에도 선택지가 좋아졌는데 한번 어떤걸 선택해볼까요? 가시? 독가스? 불? 참고 독가스를 지나가봐요.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. 오,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음, 이건 아까 봤던 문구? 아까 챙겼었던 문구가 뭐였지? 음, 아, A B B U U. 그럼 가운데를 선택하겠습니다.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잘 짰... 아! 학교 가야 되지. 망했네 망했어. 그래도 재밌는 꿈이었어요. 이렇게 제 미니게임 중에 의문의 탈출 맵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난는 여기까지 안녕.